얘들아 추루 먹자. 추루 추루 먹을 사람, 추루 먹을 고양이. <웃음> 추루 먹을 사람. 추루 먹을 사람, 사람은 추루 먹지 않지. 자, 이거는 누가 알고 오나 보자. 먹지 체리. 뭐. 어, 이 새끼들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이거는 망고. 이건 순이. 순이, 저제 자리로 갔다 야, 네 자리가. 순이, 어, 미안해. 선생님 여기리고 빨리 t 빨리 u 빨리 n t to 빨리 가 e on the very, v e r 벌레가 날라다니네 <웃음> 순이 벌써 다먹 I'm 봐어어 어, 벌써 다 먹었어요 지금 애들 s 것... 삼 m 다 망고도 벌써 다 먹었어? 뭘 옆에 걸또 쳐다보면서 먹어 to 고 오늘 우리 애들 n 개월 돼가지고 하나씩 각자 자기 거 먹어. 하나씩 각자 먹고 있어. 천천히. 순이야 뭐 먹고 해? 너뒤를 보고 있냐? 음, 그래도 애들 거안뺏으니 음. 아이고. 순이야. 순이는 아쉽다. 순이야. 순이 저기다가 저 과자 좀 갖다 줘. 아까 줬어. 아까 줬어? 응. 음. 그만 둬야 돼. 음. 순이야. 아, 하나가 부족한가 어, 순이 근데. 애들은 이제부터 조금씩 줄거고 오늘 딱세달 돼가지고 오늘 오 기분 좋아졌어 어 망고 봐라 오늘 순이도 뒤돌아서도 꼬리 탁탁 안 치잖아 응. 어, 살랑살랑인데? 응. 응 먹고 기분 좋은가 보다 순이 체리도 다 먹었네, 모찌도 다 먹었네. 추는데. <웃음> 망고도 다 먹었어. 야, 진짜 깨끗이 먹었다. 망고야, 막 뭐? 모찌 거에 또. 망고 설거지 해주고 있다. 아이고 우리 망고는 참. 아이고 아쉬워. 어다 먹었어 이제. 더 달라고 체리? 아이고 아빠 옆에 앉아 가지고. 체리. 과자 하나씩만 더 갖다 줘. 얘네 그럼. 다리가 아파 까까는 너무 까까 까까 한 개씩만 더 줘라. 어. 어유 순이. 내 네, 했어. 순이 까까? 까까 하나씩 더 먹을까? 어어 까까 어, 순이는 두개 애들 한개 빨리 가서 까까 먹어 까아 먹어 아이고 망고 미안해 엄마가 뭘로 발을 트운거 같아 응. 됐어 까아 먹어 얼른 순이 여기 순이 얼른. 야 망고 다다 다 먹는다 니네 거 응? 체리 체리 모찌 어이가 아, 순이 아, 순이 어그 꺼내 먹었어 지금 응. 체리가 하나 손으로 야 뺏어. 체리 엄마 꺼 하나 먹은 거야? 어. 순이 한개 먹었어? 응. 응 순이 아까 다섯을 줬어 아 지금 말이야 지금 하나 먹었어 하나 먹었어 체리가 하나 뺏어 먹었어 응. 아, <웃음> 체리가 하나? 지금 순이 울어요 <웃음> 다달래 아이고, 기분 좋아졌어. 아우, 아쉬워. 간식은 계속 하십지. 아이고, 예뻐라 근데 오늘 간식 끝. 어. 오늘은 간식. XX. 간식 끝. 망고. 더 먹고 싶어? 체리. 차리. 체리도 더 네. 먹고 싶어? 아 순이, 순이가 더 먹고 싶구나. 아이고, 순이가 아쉬워. 어, 순이, 뭐가, 뭐한테. 야, 과자를 20개 주고 서른 개쳐봐라니 계속 아쉽지. 어, 고양이 소름끼치는데. 어, 쩌겠다 안녕 어머 <웃음> 어머 고양이 친한척 해요 이쁜척 안녕 고양이 어. <웃음> 할아버지 냠냠냠 냠냠냠 냠냠 안녕 안녕 안녕 나는 널못 만져줘 미안 미안 안녕